All okay. right.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웃음>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핵불닭볶음면 소스랑 짜장불닭볶음면 소스를 같이 넣어서 만든 핵불닭 짜장불닭볶음면 그리고 <웃음> 김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청양고추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어, 제가 오프닝을 한번 찍었어요 이렇게 청양고추 조금만 넣어서 먹겠다고 근데 컴퓨터가 또 꺼졌습니다 <웃음> 여기 습기가 차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좀 너무 덥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음. 또 커질지도 몰라서 약간은, 부, 약간은 불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진행하겠습니다. 통약 고추는 다섯 개 정도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제 2의 중국 당면, 용수 당면이랑 제가 즐겨 먹는 중국 당면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용수당면은 진짜 두꺼운 것 같아요 당면이 이만해요 <웃음> 압도적이죠? 음. 음. 그렇다 음. 음. 맛있다. 이게 핵불닭볶음면 소스랑 짜장불닭볶음면 소스가 두개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파장 맛은 안 나요 되게 매콤한 당면 볶음 요리 음. 감칠맛은 대단한데요 음. 해물도 넣었어요 햄이 믹스. 응. 음 오징 중국당면 두가닥 잡고 먹는거랑 용소당면 하나 먹는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죠? 근데 정말...떡같아요 떡떡 <웃음> 보다 쫄깃거리나 <웃음> 맛있다 해물이랑 청양고추. 급할 때, 막, 조개 막 삶아야 되고, 아그 되게, 삶아야 되고 막 이런데, 갑자기 요리할때 해물 믹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땀 너무 많이 난다 <웃음> 너무 덥죠 여러분 야이 방에 지금 선풍기 넣고 에어컨 넣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자꾸 과열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선풍기를 대주고는 있는데 음, 얘도 과열되고 저도 과열되고 <웃음> 그런 것 같습니다 응? 음 홍합이랑 조개랑 닭다리새우 그리고 오징어 한입에 가득 씹히니까 진짜 맛있네요 홍합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양고추의 칼칼함. 음,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청양고추 퍼, 이렇게 숟갈로 퍼서 드시면 안 돼요. 몇분 이거 따라 먹었다가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댓글. 음, 좀 속상하더라고.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일반인이고 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지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음. 홍합향이 되게 좋네요 제가 듀얼 모니터랑 이쪽에 지금 모니터를 제가 체크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니터에 자꾸 남은 것들이 보여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음, 짜장불닭볶음면이랑 핵불닭볶음면이랑 섞으니까 음, 두가지의 맛은 다나진 않지만 새로운 매운 볶음요리가 된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맛있는 중국당면 볶음이 된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다시한번 이거 매운 청양고추에요 절대 따라서 이렇게 퍼드시다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절대 따라지 말기. 그리고 김치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요거를 치우고 저도 에어컨 있는 방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즈 사랑해요.